어제의 은혜가 아닌 오늘의 은혜로 오, 춤추는 오늘 와시 오늘 은혜와 오늘 주는 즐거운 일에 오늘 하루 함께하는 오늘 와시